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때문에 다들 집안에만 계시죠 그 집안에 계실때 따분함을 없애주는 영상 우리 대박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이도 이렇게 자기집 밑에 불빛 밑에서 이렇게 항상 쉬고 있고요 대박이 주위로 보면 당근이 막 떨어져 있죠 저희 손님들이 대박이에게 당근을 줬는데 대박이는 육식이랍니다 그래서 당근을 먹지 않아요 자이 친구 대박이는요 오늘은 날씨도 비도 오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전등 밑에서 오늘은 가만히 앉아있고요 대박이 집을 한번 보면 저쪽에 뭔가 검은게 보이실거예요 여러분들 악어똥을 한번 보셨나요? 악어똥을 볼 기회는 흔하지 않죠? 자, 저기에 보시면 악어똥이 보여요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악어똥이래요 대박이는요, 똥을 좀 가려요 항상 이 주위에 똥을 싸는데요 여기가 대박이 화장실이에요 자 대박이는 이렇게 넓은 집 중에서 주로 생활을 저기에서 생활을 하다가요 수영도 했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이쪽에 와서 대변을 본대요 참 착하죠? 자 대박이가 오늘은 좀 심심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대박이를 재밌게 해줄 방법을 생각해보다가요 좀 따분해하는 대박이를 위해서 제가 낚시를 다녀왔어요 바다 낚시를 가서 어 각재기라는 물고기를 잡아왔는데요 어떤 물고기냐면요 이 물고기가 각재기라고 하는 물고기래요 제가 직접 바다에 가서 잡아왔어요 낚시로 길이는 지금 한 10cm에서 15cm 사이의 각재기들이고요 지금 네마리가 보이는데 오늘 이 각재기를 우리 대박이 안경카이만에게 먹여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짧은 핀셋으로 하면 제가 대박이가 저를 물수 있으니까 아주 긴 집게로요 하나를 잡았어요 자. 대박이야에게 한번 가볼게요 자 대박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쳐다보죠 우와 우리 대박이가 갑자기도 아주아주 잘 먹어요 역시 물어서 물속으로 쇽 사라지고요 물속에서 얌얌얌 맛있게 잘 먹겠죠? 머리부터 넣어서 지금 대박이 입속에 입 앞에 보이면 꼬리가 지금 살짝 보이고요 조금씩 조금씩 꿀꺽꿀꺽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우와 벌써 다 먹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한 마리 더 줘볼까요 자 이번에 다시 한 마리 더 줘볼게요 우리 대박이가 어떻게 먹을까 입속에 지금 조금, 조금 남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흔들흔들 우와. 이번에도 머리 부분을 앙 물어서 또 물속으로 쏙 들어가겠죠 조금씩 조금씩 꿀꺽 꿀꺽 또 꼬리만 남았죠 어 대박이가 먹는 저기 마우스 냉동 마우스보다는 훨씬 더 먹이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벌써 두 마리째 꿀꺽 하셨고요. 자 제가 총네 마리가 있었으니까 또한 마리 더줘 볼게요. 자 대박아 각제기가 왔어요. 우와. 두 마리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 정말 맛있나봐요. 먹이 반응이 상당히 좋죠? 자, 살살살살 돌려서. 자, 이번에도 역시. 이, 어, 머리부터 넣어서. 우와. 벌써 다 먹었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마리째. 한번 먹여볼게요. 대박어. 네 마리째가 왔어요. 아, 사냥 실패. 얌전히 잡네요, 이번에는. 얌전히 잡아서 또물 속으로 스르륵 사라지고는 얌, 얌, 얌. 아, 이번에는 좀 많이 물고 있네요. 배가 좀 부른가 봐요. 각재기가 벌써 3마리가 들어갔으니까 배가 부를만 또 하죠 저 상태에서 또 살살살 돌려서 머리부터 넣고요 먹는 속도가 좀 많이 느려졌죠 배가 정말 부른 것 같아요 물속으로 들어가는거 보니까 한입에 넣을건가봐요 천천히 먹네요 자 이렇게 대박이가 오늘 각제기를 맛있게 먹는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과거가 수영하는 모습이에요. 저희 대박이 수영하는 모습. 아주 부드럽게 수영을 한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할 것 같은데요. 잠수도 아주아주 아주 잘하고요. 이렇게. 수영도 아주아주 아주 잘해요. 지금 잠수에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 수조 깊이가 60cm 넘는데요. 어, 밑에 바닥에 쑥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대박이는 찌개를 되게 좋아해요. 항상 20개로 밥을 주니까 먹는 먹는 걸 주는 소린지 알아요. 혹시 모르니까 당근도 한번 줘 볼까요? 어떤 반응인지 오, 조금 뜯어먹었어요! 아! 역시 안 먹고 버려버리죠?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하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조심하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면역력을 짱짱짱 키워주세요 저희 대박이처럼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